하얀 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랑 맞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안녕하세요. 공돌아즈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요즘에 와차를 했는데 직구 TV에요. 친구 TV가. 그래서 와차가 어플이 안 깔려있어서 로컬 변경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노트북에 이런 롬라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리익스프레서에서 사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구입을 하고 요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어떻게 구입하는지는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랑 요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서 이 지금 이 TV에 있는 롬을 이제 그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친구네 집에 원정 와서 해고 있는 거고요. 친구가 이제 이렇게 뜨고 있 네, 그래서 지금 알리에 들어와서 이 롬라이터에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뭐 알리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제가 이 링크는 남겨드릴 거고요. 그 여기서 ch 3 4 1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쭉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요런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구성이 그냥 컴퓨터랑 연결하는 USB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롬이랑 연결하는 커넥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사셔도 안 되고 요거랑 요거랑 이제 같이 주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핀 수가 한 20개 정도 있고 여기는 10개인가 8개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주는 중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8불 말고 3.9불 짜리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 국내에서도 파는데 국내에서는 한 12,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로컬 변경할 때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알리에서 샀고 여기서 주문하니까 뭐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처음에 이제 TV를 좀 들고, 이렇게 이제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 뜯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는 우선 넘어가고요. 지금 보면 친구랑 뜯고 있는데, 나사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 조금 긴 거는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쪽,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이 나사가 조금 길고요. 이제 여기 작은 나사가 보이시는데, 요 작은 나사는 외곽에 있는 쪽, 저 외곽에 있는 애들이어서, 나중에 이제 조립하실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를 확실하게 이제 제거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이제 빼서 따로 보관을 하고 지금 안에 나사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다뺀것 같아요. 한번 들어서 네 빠지나 볼게요. 먼 네, 쓸데없이 먼지를 제거하는데 어차피 얘는 청소를 안 하는 친구라 먼지가 판대기 어디다 놓려면 으 판대기 아니지? 마루에다 놓으면 되잖아. 쓸데없이 소개하지 말고 재밌게 하려면 재밌게 하고 말 거만. 자 말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제 판을 들어내면 돼요. 잠시만. 아, 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판은, 판은 되게 돼요?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잠깐 세워 놓으면 될것 같고요. 아주 얇은 철판이어서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고. 지금 보면, 이제, 롬이, 이렇게 딱, 이제, 분해를 하시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에, 이제, 롬 파일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설정 정보를 기억하는 파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방열판, 요, 판 안에 있어서, 이 판도 아마 제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제거를 한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요 부분 요 하얀거 하얀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뒷판을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요 하얀 부분을 이제 제껴서 빼내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껴서 빼내는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빼봐 이제 니가 하얀거 보이지? 이걸 찝어야 되는데? 어, 찝게 찝게로 빼봐 롱노즈? 응 롱노즈나 뭐 그런걸로 원래 저, 저는 그, 80, 아니, 저기, 작년, 그니까, 2018년도 모델이어서, 이 방열판 바깥에 있어서 그냥 그거를 롱라이트 물려도 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서, 지금, 네, 잡고, 롱로즈로 눌러서 아마 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고기를다 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쉽게 이렇게 빠질 거고요 네게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방열판 빼고 여기 이제 그 서멀 그리스라고 있는데 CPU 네, 위에 도포하는 건데 그냥 뭐 재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뭐별 상관 없어요 요부분이고요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요 안에 근데 는거 아마 요건 TV로서 거 같거든요 아 요거 후레쉬 좀 켜줄래? 아마 2 칩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 지금 요게 방열판 레이아웃인데 고레이아웃에요 그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물려서 하는 걸 보여줄게요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그 위치가 맞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머리에 보면 머리에 맞게 이제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근데 이제 꽂아 주실 때그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그 보면 지금 이 선에 보면 이 지금 연결하는 선이 이게 빨간 선이 있는데 요게 1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쵸? 요게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요 여기 보이시죠? 요 빨간 선으로 오는데 요게 요 하얀 부분 하얀 점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랑 맞게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시면 지금 노트북 상에서 CH314A라는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붙어있는 요거에 대한 프로그램이고요 그거 이제 프로그램 파일 받으시면 이제 요거 실행하면 뭐 이렇게 에랑 뜨는데 무시하시고 누르시면 요렇게 롱 프로그램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드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쭉 이렇게 로딩이 돼요 그럼 로딩이 돼서 요 지금 뭐 FF 뭐써 있는 것들이 이제 로딩이 돼요 바스키 코드이라고 네. 는 그렇죠. 요 부분을 이제 그 로컬 변경을 할수 있게 프로그램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 저는 로딩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이제 아까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오리진 파일을 오리진에다가 이제 혹시나 이제 작업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오리진 파일을 저장을 해 놓고 음. 그, 어? 음. 그래서 가놓고 바탕 화면에 보면 롬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 파일을 저장을 해 놓고 요거를 이제 카피앤페이스트로 로컬이라고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요 파일을 이제 읽어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프로그램은 그 DVD 프라임에 그 어떤 분이 좀 올려 놓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요렇게 이제 로컬 설정 한국이 있는데 요거를 아까 그 파일을 이제 요 로컬 변경된 파일을 로딩을 하시고 이제 로컬 설정 변경 한국을 누르시면 이제 이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지금 여기에 아까 오리지은 백업용 파일이고 로컬은 이제 로컬 변경 한국으로 변경한 거죠. 그럼 이거를 다시 저기, 저 롬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롬 파일을, 이제 로컬을 한 거를 불러오고, 이제 이거를, 라이트, 누르시면, 네. 로컬 변경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TV 조립한 다음에 한번 화면을 켜주시면 로컬 변경이 되면 이제 그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우선은 조립은 다안 했고요 뒷판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우선 요거 로컬 변경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만 하려고 전원을 켰어요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재부팅을 했는데 이게 계속 그냥 기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초기화를 한번 해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초기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설정을 바꾸고 하면은 아마 그 아까 이제 안 됐던 어플들이 이제 그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되는 것까지는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국어. 근 네, 여기서 이제 초기화를 하고 아마 해주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리버콘도 다시 나오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한국어로 네. 쓰시는군요. 이제 어 이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네. 아 이제 푹 티빙 네아 왓챠 네. 아, 나오네요 아예 기본으로 돼 있네 야 원래 기본으로 돼 있어 녹화 변경하면아 왓챠는 어.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초기화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하네요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작업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그 롬라이터 집게를 연결을 할때그핀 번호 위치를 잘 일치시켜서 해야 된다 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로컬 변경을 하면은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TV 에 AS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본인 미국 상태로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꼭 원본 파일을 백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로컬 변경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AS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복한 다음에 이제 뭐 AS를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꼭이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 뭐될것 같고요. 혹시 뭐이 영상 뭐 하시다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